한예리. 6일 현충일 추념식서 이해인소녀 추모씨 낭독. 배우 한예리가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모한시를 낭독한다. 4일 한예리 소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는 한예리가 오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되는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해인 수녀의 추모한 시우리 모두 초록빛 평화가 되게 하소서를 낭송한다고 밝혔다. 2012년 영화 코리아를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한예리는 2013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신인연기상을 수상했다. 이후 영화 회모, 사냥, 춘모, 최악의 하루, 더 테이블, 챔피언과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청춘시대, 스위치 등 다양한 작품을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로 완성시켜나가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하혜리는 4일부터 MBC FM4U FM 영화 막한네리입니다의새 DJ로 활약한다. Thank <laughs> you.